맞다. 따 이거 꼭 나와 묽은, 묽은 염산에서 진실인데 어, 묽은 염산에서 네. H 는 마이너스 저쪽으로 가고 CL 는 플러스 저쪽으로 가는데 네 H 플러스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빨간색으로 음. 변화를 시키니까 실에서 이쪽 방향으로 빨갛게 변하는 거고 음 질산칼륨 수용액인데 음. K 플러스도 이쪽으로 가고 NO 마이너스도 음 플러스 극쪽으로 가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두가지라서 얘는 틀리고 음 그리고 전류를 흘려주면은 H 플러스 때문에 마이너스 극쪽으로 붉게 변화고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어 이트머스 종의 색깔을 변화시키는거는 묽은 염산에 음이온이라니라 아 양이온이라서 얘는 틀리고 음. 어, 질산칼륨수용액 대신 에탄올을 사용해도 실험결과가 같다고 했는데 음. 이거는 안돼요 왜요? <웃음> 물어보지 않지왜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돼요? 이연화가 안 돼. 되는... 어, 어, 안 되는구나. 뭐가 이연화가 안 돼요? 에탄올이. 아, 에탄올이 이연화가 안 되는구나. 네. 그러면은, 이연화가 이혼, 안 되면, 어떻게 되는데, 시험 결과가 다른 거예요? 꼴띠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,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, 망설이지 마시고, 영상 아래 설명문 안에 있는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. 그리고 1회 무료 수업을 받아보세요. 당신의 자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격려와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